24살이라는 다소 이른 나이에 결혼했음. 이오원씨 아버지는 현재 인천에서 화학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회사 운임 또한 이오원이 사는 집은 논현동에 위치한 최고급 별라인데, 무려 145평짜리임. 이빌라의 분양가가 무려 40억원을 호가함, 유명 스타 장근석과 류시원 역시 여기에 살고 있음. 참고로 이오원 남편 박진우는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이후 샌디에고 대학을 나왔음. 현재 이오원과 사이의 딸두명과 아들 한명을 두고 있음. 이렇게 아무 걱정 없이 잘 살고 있는 이원인데, 최근 투표 용지와 관련하여 논란에 휩싸였음. 이 투표를 한 뒤, 투표 용지를 투표함에 넣을 때, 어떤 기자가 사진을 찍었음. 그런데 이원이 투표 용지를 제대로 접지 않아서, 도장이 어디에 있는지가 노출이 됨.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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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연기 역시 잘 하니까 이런 자잘한 논란만 없으면 늘 행복할 것 같음.